자 여러분 팀17 웜즈를 만든 회사죠? 네, 웜즈를 만든 회사에서 만든 시작 게임 어? 오프닝이 있나? 그딴 거 없고 쉽 오브 풀즈 바보드레베요거한번한팬이랑 같이 개같이 게임 같이 <웃음> 하는 시간 개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전에 근데 한글 패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있어요? 있는 데다가 글씨체 예뻐 아... 좋구만 한글 있으면 갓겜이야 일단 플레이 눌러볼게요 오케이 어? 잠깐만 스페이스바... 너가 눌러봐 너 어떻게 되나 어저 눌러볼게요 너 토드 나 토드? 토드가 아마 두껍이란 뜻인가요? 독두껍이? 독두껍이야? 근데 나도 이거 지금 참가가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나 조이스틱으로 네. 연결해가지고 다시 와야 될것 같은 느낌? 아 오케이 다시 네 오케이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여러분 지금 토드가 독두껍이 토드가 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힌크 이게 음... 소라게야? 오징어 같은데 갑오징어, 갑오징어, <웃음> 가보징어. 갑오징어가 접니다 힉크, <웃음> 독도 거비가 접니다. 네, 선택 A. 아 뭐야? 선택. 아 이거 나 AP가 거꾸로 써 있어 조이스틱에. 아, <웃음> 망했네. 시작 엔터 네, 아... 눌러주세요 엔터. 오케이 오케이. 약간 이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해해준다고요? 네, 실수하더라도 좀 봐주면서 할게요. 감방질인데? <웃음> 오래전. <웃음> 위대한 바다의 전사들은 빛의 엔티티를 붙잡았다 그 힘으로 전사들은 대등대 꼭대기에서 군도의 바다를 밝혔다 주변의 어둠이 사라지고 한때 항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해양생물들 역시 사라졌다 많은 시간이 지나며 그 힘은 빛을 잃고 바다의 전사들은 고대 전설이 되었다 박자 쪼개는 거 뭐야? 박자 쪼개서 적절하게 읽어버렸어 <웃음> 타이밍 맞춰보는 <웃음> <웃음> 어떻게든 맞출려고 <웃음> <와, 웃음> 오오오오오 나는, 나는 어때? 빠사 빠사 빠사 그냥 오오 죽기 대기한 <웃음> <한입> 입하실래 얘? <웃음> 여기 쌉니다 총각 <종가. 웃음> 혼자 오셨어 얘 예? <웃음웃음> 어, <오> <웃음> <오>. 뭐야 뭐야 <웃음> 어, 뭔데 갑자기 <웃음> 내가 미안하네 <웃음> 알겠네 자네 현란하구만 나는 뭐안 되는데? 아니 근데 한번 키 찾아봐. G H J. 어 이거 뭐야? 어, 나 인벤토리 들어가졌어. 난난 난 인벤토리 키 없나? 아 이거 으... 인벤토리 토글. 아 엑스박스. 어, 어 설마 마우스라는 건가나? 어 마우스. 아나 마우스로 해야겠다. 너는 마우스, 나는 패드. 왜 이렇게 부르는게 볼품이 없을까? 근데 내가 있어? 널 때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피는 따로 안 까지는 거 같잖아? 어 그러네? 맞고 때릴 수 있겠는데? 아, 뭐야 저 연속기 <웃음> 아난좀 아! 느려 공격 속도가 어어어어 어, 촐싹거려 어돌 껍이 그냥 어떻게든 때려보려고 어 어떻게든 때려보려고 그냥 우리 오늘 협동을 좀 해볼까요? 빠! 야얘 기절했어 지금 잡아 어 뭐야 이거 쟤 누구야? 뭐야? 거기 너빠빠빠 빨리 와! 남포한 크랩스터가 해안에 나타났어. <�도> 로 가면 우리 모두 끄끄끄끄 창이야. 잘하 어헐라 어. <웃음> 빨리해 씨. <웃음> 쟤는 서두르고 있는데 겁나 늙게 말아 가자 고인물들 불러서 가자 어? 여기가 아니었던거야? 하하 <웃음> 잠깐만 일로 가길래 아 뭐야 일로 갔잖아 아까 걔는 그러니까... 아 여긴가 여기? 아길 맞네 여기다 여기다 배다. 어? 나만 탔는데? 어? 나도, 나도. 키를 잡기 내가 키 잡아볼게 오케이 방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아 원래 이런건가? 오우 베개다 어어? 어? 오, 팀 줄네 음? 제철이 근데 페페페페페가 <웃음> 수리를 뭘로 해? 아널반지 챙겨와서 아, 아 이거 협동게임이구만 내가 죽고 바로 수리 아 쉽다. 아 노를 써서 쫓아내면서. 어. 쳐봐. 아하, 쫓아냈다. 보니까 여기 뭐 누군지 보고 있어. 죽어야지. 오빠, 어... 음... 아 미안해. 아 이게 협동이네. 아! <웃음> 이래, 이래서... 피하고. 나이스. 아, 형이 앞쪽을 맞고 내가 뒤쪽을 맞고 약간 이런 그렇게 해서. 아, 요런 식으로. 어. 이런. 저 개놈에게. 어, 개놈? 어. 개 같네. 개같이 시간. 이거 뭐야? 발사체를 발사채 쳐내라고. 오오! 슬로우 모션 오. 와우! 와우! o w Wow. Wow. Wow. w o 있 Wow. Wow. Wow. 스 o w 즈 o 제 Wow. 들이 이렇게 튕겨내고 w 어 저도 아! <웃음> 어떤데? 슬로우 모션 아 나도 슬로우 모션 하고 싶은데 오케이 형형또 앞쪽인가? w 응, 다 어? 너다 슬로우 모션 어, 아? 완벽한 타이밍! 아니... 아하... 방향을... 림 아, 아, 아. 네, 네 아, 아, 씨! 그걸 <웃음> 때려? 어! 오, 어, 형, 형! 잘 보라고! 슬로우 메스턴. 모션! 오 바로 그냥! 똥켓 메스터! 오, 똥켓 메스터! 화학... 아, 화학이 아니라 화약의 힘을 발산해보자! 음, 음, 음. 조갑이 발전기! 둥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어, 바바바바 받침대 확실하게 도토로케. 광가가가 광해라 미미미 미안해. 광가가가가라 미미미. 어 저거 뭐야? 어, 장전. 레이더링. 다시 꽁꽁 묶어두면 거기서 총알 얻을 수 있어. 대포가 오. 정말 유용해. 성질 더러운 거대개가. 오케이 오케이. 총알 어디? 아 저걸 주워서아 어, 여기 어, 포탄 있네. 공? 장전. 싸야지싸야지싸야지싸야지싸야지 어, 쏴야지. 쏴야지, 쏴야지, 쏴야지, 쏴야지, 쏴야지.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옮겨야 돼 이거 옮겨야 돼. 따사리. 아 옮겨서. 아. 나는 방어할게. 오케이.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릴로딩 릴로딩. 쳤다 사리. 아 이게 협동이네. 오케이. 그래서. 리로딩하는 어. 동안.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또 떨어뜨렸어. 오, 이거 게임 재밌는데요? <웃음> 그러니까 할 만한데. 작살이 있으면은 공격 버튼 대포에서 쏠수 있어. 아, 저거 죽는 건가 보다 이제 작살로. 아. 음, 음, 음. 작살 들고. 장전. 저기요? 적설. 저 <웃음> 저기요. 아, 이렇게. 아, 아나 알아냈어. 오케이. 아, 예, 예, 예. 이게 작살이네. A 보관. 한영아 씬가 <웃음> 어? 잘하는데? 연기 질이지 질이는데 진짜? 하, 할가 여기서 뭐하는 뭐, 뭐, 뭐 하는 거야? <웃음> 수프에 넣을 땅에 비좀 구할까 해서 <웃음> <웃음> 별일 없이 돌아오는 게 문제긴 한데 와 이게 얼마만이야 동갑인가 본데요? 어 친하다 보네 할가가 훨씬 할머니처럼 생겼는데? 흔들리가 <웃음> 살았네 힘들게 살았네, 뭐야. <웃음> 어, 아까 무슨 대등대 횃불 어쩌고 뭐 얘기하지 않았나? 대등대. 대등대. 아, 큰 등대 말하는 건가 보다. 그냥 대등대. 나. 아 놈들의 끝없는 습격을 막는 게 지쳤어. 인정하기 힘들지만 너희들이 해내야 된다. 내 배를 받아. 아, 우리가 약간 폭풍 해치우 가서 끝판왕 해치는 그런 내용. 맛있는 수프를 만들어준대. 텐드릴로. 응, 어. 이게 약간 실없는 개그들이 좀 섞여 있네요. 음. 에, 네. 식은죽 수프지 막 이런 거. <웃음> 이거 뭐야? 미국식 개그. 아, 연잎성계 아. 연잎성게가 돈인 것 같고 여러분. 작살이 이제 아이템 주울 때 쓰는 그 초기 작살 말하는 것 같고. 총 HP 화물 받침. 이거는 초기 작살 가는 게 낫지 않냐? 초기 작살? 아니면 돈둘중 하나 어 초기 작살 괜찮을 것 같은데? 작살 수포? 이게 왠지 작살이 없어서 몬스터 죽여놓고 못 주울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예예예 네, 네, 네. 그니까 저거 가자 오케이 어 눌러줘 눌러. 업그레이드 됐다 아 이런 식으로 벨가 업그레이드가 되나보네 빠이얘못 <웃음> 먹나? 이분 지금 넬름넬넬 거리는데 <웃음> 아, 이로 내려가면 되는 건가요? 아, 아 여기 어딘지 알았다. 이로 가면 이제 배 있는 거잖아, 그럼. 아, 시작점이네. 날걸기. 또또또또 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 아 러스트를 만나러 가야 되나 보다 우리가. 아 오케이. 한번 뭐 쉽지. 갈매기 데리고 왔네. 예. 네. 그리고 못 키우나? 바로 출발. <웃음> <웃음> 못 키우나 한 거치고는 취급이 너무 쓰레기 같았는데요 방금. 아니, <웃음> 데려오는 키가. <웃음> 오. 게임을. 야 이거 뭔가 좀 있어 보이게 만들었다 게임을. 그러니까. 총알 죽기? 이거 계속 항로 결정. 어, 항로 결정 뭐야? 우와. 아, 이렇게. 야, 이렇게 이거 대박인데요. 아, 한 칸씩 움직일 수 있나봐요 이렇게. 아, 우리가 정해서 뭘로 가지? 이거 여기가 돈인 것 같고 뭐 밑에 나무도 있고. 네. 우리 저 상자에서 가챠 노려 볼까? 일단 널빤지 죽고 가는 게 낫지 않냐, 근데? 널빤지. 널빤지 로 가서, 있지? 어 널빤지로 가서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우측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아 오케이 뭐 나오나 지금? 어? 나온다 애들 제 갑자기 덤비나? 야, 총알 아껴봐 얘네 총알 아껴 초급 몬스터인 것 같아 아 오케이 온다 온다 따어 나이스 <웃음> 어 이거 막을 수 있으니까 제 가까이 오면은 저기. 오케이. 아, 오케이 나이스. <웃음> 예, 예, 예 사투요. 오케이. 어배 하나도 안 부서졌어. 오케이. 이러면 땡이야. 아, 하나 깼고. 그러면 이제 그렇지 나무. 야 이거 재밌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좀 어, 재밌네. 나무로 바로 가자. 나무고. 우리 여기서 이제 대각선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초반에는 대포 아이한사도 될것 같은 느낌. 저써 봐. 아, 아닌가 보다. 뭔가 아닌가 봐. 어야, 이거 좀 많은데? 좀 많은데? 안다. 안다. 안다. 아이고. 뭐야? 어. 뭐가 터졌어. 어? 구르기 추적. 아, 구르기로 피해 주네. 따! 구르기. 아, 구르기로 다치까지 하라고. 파다! 아, <웃음> 나이스. 이거 이거 이거. 하이 오케이! 어, 어? 이거 오. 뭐야? 아 여기서 나무가 나오네 와. 아이고 아미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어 죽기? 이거 여기다 놓으면 되나 이렇게? 요.. 여기 뭔나지나 인벤토리 같은데 요거 아, 기도웃다잼메 <웃음> 땅! 꿀잼 잼매 따요 잼매 써요 이거 이거 요 요거 위로?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상자까지 아 어, 이렇게 되는구나 어? 뭐야? 어어육진데 어? 어, 어?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어, 뭐 새로움의 연속이에요 근데, 게임이 그냥 아니. 너무 재밌... 아! 어? 아! 창조! 아돈 있었으면은 아, 한 대박 너무... 한 푼도 없는데요? 그집 깽깽인데요? 이뻐. 못 파나? 우리 널 반지 팔까? <웃음> 아이 이제... <웃음> 아 가자. 뭐 없는데, 뭐살 수가 없네. 어어, 뭐. 살 수가 없네. 슬쩍도 어, 어, <웃음> 안 되고, 슬쩍도 안 되고, 뭐야? <웃음> 혹시 도둑놈이세요? 죄송한데, 뭐 <웃음> <웃음> 어, 한마디 하려고 출발 안 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님들아, <웃음> 진짜 어? 근데 저 앞쪽에 검은 바다가 우리한테 좀 다가오는 느낌? 야 이거 뭐야 양쪽이야 양쪽이야 그렇지 한쪽 그냥 처리해버려어 이거 점프했는데 얘 뭐지? 어, 오케이 덮쳐오는 거 아니야? 오 하나 컷 뭐야, 뭐야, 뭐야. 하나 컷 오케이 어 저거 방패인데 저거 작살로 하는 건데 오 <웃음> 뭐야? <웃음> 대박인데? <웃음> 이렇게 하는 거죠 1트만 해? 1트만 해? 얘는 얘는 나도 때릴 수 있. 오케이, okay. 아 안다 안다 안다. 아 얘들들들, 예, 휴타. 예, 예, 예, 예, 예,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조금 부서졌다. 떼러 떼러 떼러 떼러. 나 이거 어어 안돼. 아 안돼. 네. 어, 오. 안 돼. 아 있어 있어. 아, 오. 대박이다. 오. 작살 많이, 많이 나왔다. 보관 보관 보관 보관 보관. 보관 보관. 아 좋아요. 무릎표 한번 때 나가도 되지. 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저거 뭐야? 다지 다. 아, 왜다나 아파.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이 독두검이야. 아파. 이얘 누구야? 대포를 쏘지 않고 바보 잠그매제? 아, 캐릭터 어, 나 얘로 아, 변경할까? 어, 해봐요. 얘가 더 귀여워 보여. 어, 소라게 갑오징어 별로야 갑오징어 어, 됐다. 오 바꿨다. 얘는 그럼 나타 아, 있는구나. 어, 그래도 타 있네. 저 녀석이 뭐라고? <웃음> 어, 바로 바로 상자. 뭐 참치 어, 귀엽다. <웃음> 소라게 슉슉 슉. 슉, 슉, 슉. 나한 팬이한테 겁나 맞았어요. 방금 저 근데. <웃음> 여기도 너무 무슨 성점인가? <웃음> 어? 야 바로 줍는거야 그냥 형 어, 열어볼래? 빙... 빙수? 어? 이거 굳히는거다 어? 장비 <웃음> 아! 아 너가 할걸 그랬나? 네가 대포 쏘는데? 아니겠지? 같이 되겠지? 배, 배에 달리는거 같은데? 아 달렸네 배아 달렸어? 뭔가 오케이. 이렇게 반짝반짝이는게 아... 뭘로? 어? 이거봐 먹히잖아 검은색 먹히잖아 이거 뭐지? 역력이 점점. <웃음>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앞으로 가야 되나? 그래도 나무? 오케이. 그래 나무. 약간 그 불길한 기운이 다가오고 있어요. <웃음> 와왔다 집중해 집중. 오케이. 여기. 딱. 우와 우와 망했다. 왜왜 왜, 너무 많아? <웃음> 아. 야 미쳤 잇짜다 어. 우어잇 <웃음> 미쳤 미쳤어 어, 밑에 밑에는 어떻게 해? 해결해볼게 알았어 나 뭐... 위에만 볼게 위에만 볼게 저기저기저기 <웃음>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웃음> 아와 <아잇. 웃음> 아 안와? 오케이 오케이 어디 부딪히는데 있어? 야 저기 저기 부서졌어 나이스, 나이스! 오이, 여기, 여기. 대폭 겨, 대폭 겨. 에, 따잉! 아이, 아이, 아이. 나이스, 와! 오케이. 어. 야, 이거 나무로 고쳐야겠는데, 한번? 어. 오케이. 하나 고칠게. 어. 오케이. 다. 이거 주워서 놓고. 주워 타임. 오, 박진감 넘쳐. 어, 별. 이거 돈인가봐. 그... 가보자. 아, 이게 돈이네, 맞네. 어, 얼마나 굉장히. 나오려나? 어이씨 바로 컷아미이아미안미안 아미야 아나였구나생긴좀 아, 아, 아, 아, 이래도 생긴건좀이래생긴게 <웃음> 너무해 생긴게 솔직히 내가 <웃음> 이런말 안할라 그랬는데 아이 세롯도 다 하라하네 아여기다아 안돼 아, 여기는... 어, 나야, 나. 아안 돼. 타... 타! 나이스 잘먹고 있어? 바로 바로 부숴 버리고 오케이. 나이스. 뭐야 이거? 너네 뭔데? 너네 뭐야, 쟤네? 보스, 보수, 뭔똥가어서 어, 맞는다. 맞아. 어. 쟤네 고개 떴을 때 그렇지. 음, 나도 이거 쏠수 있나, 음. 혹시? 뭐, 작살총 아, 이거 작살이구나. 아, 이거 뭐야? 나 이거 어떻게 어? 잡볼래 이히! 오, 돈이다. 돈이다. 얼마나 나온지 보자. 50, 50, 20, 25, 50. 100, 100, 100. 아, 금방 모이네 이것도? 근데 이런 거 보면 처음에 작살하기를 잘했다. 솔직히 25 아무것도 아니잖아. 맞아. 어! 뭔가 나왔습니다. 저가차는 뭐지? 저 주사위? 그러니까. 일단 해골 가자. 해골. 오케이. 모르, 몰라 난 그냥 가봐 오씨오씨와 분위기 달라졌다 분위기 야 분위기 달라졌다. 다르다 아! 엥? 어. 뭐야 오, 어떻게 해야돼 크락해 크락해 어떻게 해야돼 일단 다 맞춰봐 맞출 수 있는 만큼 맞춰봐 느낌표 뜨는 거 맞춰봐 어? 어 뭐야? 너새 뭐야? 어떻게? 아 미안 아 뭔데? 대리마 때리마나이스나 <웃음> 좋아, 왔다 왔다. 가까이 오나 가까이, 왜? 나나나나나나나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어... 아, 요렇게 밀어야 돼, 밀어야 돼. 아, 밀어 나야 어, 아, 밀면 돼. 내가 위쪽 하면 될것 같아, 그냥. 오케이. 야야야, 오케이 오케이. 느낌표 보고.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기기 아니, 아니, 아니, 어쩔 수 없어. 얘는... 얘는 어, 어쩔 수 없어. 근데 얘도 어. 배에안 붙으면 괜찮으안 돼. 오케이, 오케이. <웃음> 와한배 넘었어. 배... 남았어, 배.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 여기, 여기... 오, 도, 도, 도, 도, 도, 도, 도, 와다리도좀더 늘어나는 거 같아. 아, 나, 나, 나, 그렇지... 아, 아, 저기 왠지 올거 같아. 여기 올거 같아. 이...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지? 어. <웃음> 이제 요 지점 온다 요지점 딱 느낌 왔어 아닌가? 아니야 여기 온다 이제 여기 하아 빠삭! 빨라, 빨라진다 빨라진다 초까냈고 초까냈고 이제 여기 온다 여기. 아! 나이스 밀어냈고 어 느낌표만 잘 보면 돼요 오케이 오! 오 우와! 반갑다, 반갑다. 미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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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정신 하나도 없는데 다 해내고 있어. 맞아 맞 어떻게든 다 해내고 있어 여러분. 퍼펙트 퍼어 저기 위다 위위 위, 위로 옮겨 위로 옮겨. 옮겨, 옮겨, 옮겨. 그렇지야 빨라 빨라 빨라. <웃음> 내가 처리해 내가 처리해 내가 처리해 착륙한 것들 내가 처리해. 그렇지 바로 장전 뒤에 어, 극딜 극딜 극딜 <웃음> 극딜 극딜 극딜 극딜 극딜 극딜 똥겜 페이커 <웃음>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되나 보여줄게. 더 많은 게임 적응력 보여줄게. 얘가 무너지질 않아? 야, 야, 야. 그렇지. 밀어내고. 바로 여기 예측했죠? 그다음 바로 요쪽 붙죠. 여기. 그렇지. 극딜 준비. 극딜, 극딜, 극딜, 극딜, 극딜, 극딜, 극딜. 온다, 온다. <봤다> 바로, 바로. 세기 업세기, 세기세기세버리기 그렇지? 극딜, 극딜, 극딜, 극딜, 극딜, 극딜, 극딜, 극딜, 극딜. 좋아, 좋아, 좋아. 아무것도 못 하죠. 정신을 못차는 거야. 바로 반응해 반응해 반응해 반응해 그렇지. 반응해 <웃음> 저기 저기 저기 들는다 들는다 는다 반응해 반응해 반응해 그렇지 아한대한대한대 맞는다 한대 맞는다 이거 고쳐야 돼 고쳐야 돼한대 고쳐야 돼어어 <웃음> 어, 저기 저기 아나나 아, 어, 너무 많아요 어, 너무 많아요 아 어, 어, 빗나갔어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지금 그렇게, 지금 그렇게.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힘줘요 오오 <웃음> <웃음> 야 근데 개 잘했다 우리. <웃음> 한 대만 한 대. 개 잘했다. 와우 와우 세개세개 세 개. 미친. 와 이게 보스. 아 너무 잘해버렸네 그냥. <웃음> 어 바로 터너스탱 구워 먹자. 어 아니면. 바다가 빛나고 있어요. 어 대화 대화해봐 스페이스바 눌러 안녕하세요 전사님 오 몽환적이야 뭐 목소리 <웃음> 안녕하세요 멈추지 않는 폭풍을 무사히 물리치셨구나 여기 우리 세계관에서 가장 미녀야 아 보스 지금 가장 최고의 멋있습니다. 미녀 어. <웃음> 감사의 표시로 저희 마법 수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표면을 건드리시면 된답니다 어 너무 뭐 아름다워 <웃음> 아름다운 목소리. <웃음> 아름다운 목소리. 어 아름다운 연기 들어가 줘야지 재활용 뭐야 이거? 재활용? 재활용 이거... 한번 해볼까? 아 아! 어? 어? 다보 잠금 해제. 레이! 얘 뭐야? 어? 이거 뭐야? <웃음> 뭐 생기다만 철갑상어처럼 생겼어. <웃음> 계란말이 아니야? <웃음> 그러니까 계란말이처럼 생겼 이거 뭐야? 계란말이. <웃음> 미쳤네 그냥. <웃음> 이거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그게 사용한 건가 봐. 이거 새로운 캐릭터 풀어주는 건가? 재활용해서. 아, 그래? 뭐 캐릭터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겠지, 뭐. 근데 왜 이렇게 아깝지? <웃음> 이런 <웃음> 힐러를 열었니? 뭐 생기다 만 느낌이라가지고. 그러니까, 뛰는 것도 지금 어벙벙해. <웃음> 고마워요. 높은 바다. 높은 바다. 어? 여기서 여기서 딱 저장해놓고 끌수 없나? 한 챕터씩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히려 메뉴로 돌아가게 아 하면 자동 저장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그럴까? 이게 로그라이크면 저장이 되려나? 여러분 이 게임이 이게 자동 세이브가 안 되더라도 어차피 오늘 한 번에 다 깨진 못해 음 맞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해보려면 지금 해봐야 돼 여기 메뉴로 돌아가기를 그래. 눌러서 아 저장 뜬다 오른쪽 아 그래? 그래서... 저일 거야 저장일걸 플레이를 눌렀을 때? 너 눌러봐 너아 열려 있네 열려 있는 거잖아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캐릭터가 새로 열려 있잖아 아 다음번에 소라게 네가 해야겠다 장전하는 대포의 발사 속도 발사체 PM이 속도 증가 아소라게가청소는 영광의 상처를 내가 해야겠네 이거를 딱 이걸로 튕겼어요 그래서 20 달았나봐 아.. 침연 타적 중에서 아니면 토드를 하던가 노아한 음, 노공격 아, 노공격 아 근데 재밌다 다음번에 이어서 하자 이거 우리가 또 잘하네 이걸 좀크라켄한 <웃음> <웃음> 대도 안 맞고 깬다? 잘해버리네 이거